옛날에 자치통감에 나오는 말일 때, 제가 이 말뜻이, 이 말뜻 하나만은 꼭 하나, 여러분들 한번 좀 어렵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옛날에 요 임금이,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중국을 요 순시대를 제일 유토피아적인 아주 정말 정치가 그 저기 뭐랄까 정치를 잘했다 하는 그런 뭘 비교할 때 옛날 요순 시대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막삼때 요순 시대에 정치를 잘했던 그 요임금, 요임금과 순순 저기 막 임금 황제의 이야기인데 그 요새 말하면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요새 그뭐라까 자리를 계승할 때 이야기인데 요임금한테는 군남 이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홉이 아들이 아홉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아홉 딸 둘한테 요새 말하면그 왕위를 이렇게 주지 않고 왕이 주지 않고 순임금한테 순즉 남남인 순임금의그 마음을 딱 봐서 딱 주었어요. 근데 주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까 이 도대체가 당신은 왜 아들한테 이게 뭐랄까 계승시키지 않고 순한테 순인 것만 순, 순한테 이렇게 이걸 계승시키냐 할때 그때 그 글을 써주는 것이 이런 글씨였어. 이게 이 마땅히 윤자, 윤자 그 다음에 집자, 집착할 때 집자면 잡을 집자 그죠. 그 다음에 골자, 골자란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윤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윤 윤집, 골중. 마땅히 마땅히 잡아야 된다. 바로 그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니까 영어로만 자스트두 이게 자스트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할때 그것이 바로 중, 즉인간의 세상 살면서 가운데 중을 딱 그거를 잡는 사람한테 줬다. 이겁니다. 가운데 중.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 가운데 중이라는 게 무엇이냐? 가운데 중심을 지켜라. 우리가 말할 때, 그, 충성이라는 거는 뭐, 무슨 한문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뭐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충, 충성이라는 건 뭐야?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 아니야? 그치?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은 가운데 말, 중, 우리가 말을 중형이라는 게 중요. 중형, 그죠? 중형을 잡아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흔히 쓰말 집중해라 집중해라 야 그거 좀너 집중해서 공부 못하냐 너 그걸 좀 집중해 좀좀 좀 집중해서 좀 탐구해 봐너그 집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 걔가 말할까 윤 윤집골 중에서 나온 말에 이 말할까 하나 따서 나온 말이 집중이란 말이 나온 거야 그 골, 원래 언어는언어는그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잡아야 된다 그것을 가운데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뭐가 어지러운 겁니까?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중심이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심중이 아니야, 심중? 이 세상, 이 세상에는 모든 것 자체가 마음이 먼저고 행동이 후입니다. 행동이 하고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세상에서 항상 뭐냐면,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감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성은 나중에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음의,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심중과 중심이라는 것 자체는, 심중과 중심이라는 자체는 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리의 축이 되는 게 축. 즉, 자기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종교를 가져도, 즉, 자기의 중, 자기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 사기가 오기 쉬워. 사기가. 사기가아니면 사적인 아주 사적인 사라는 뭐라고 그 사기가 아니라 아, 사학스럽다 할때 그러니까 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대부 대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을 대의 명분을 가장한 사기가 오기 쉽고 또 중심이 없다 보면은 대의 명분을 앞세운 자기 사역이 사역 사역이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거기에, 거기에 빠져들어 가는 거예요. 그니까 인생 을 살면서 진짜 윤집골중이라는 이말 자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 인생 살면서 <웃음>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항상 가장은 가장대로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은 직장대로 어쩌서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대로 중심이 서 있어야지만이 남한테 이렇게 끄달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